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개털도 섬털로 바뀔 수 있는 헤어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한번 보세요 약간 좀 각진 약간 헬멧 쓴 머리만 같지 않나요 저는 좀 세치가 굉장히 많아요 한 3,4주에 한 번은 꼭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곱슬이니까 3,4개월에 한 번은 꼭이 헤어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두 번씩 미용실에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머리카락이 완전 개털이에요 개털 그래서 이게막 빗으면 잘 빗질이 안 되니까 저는 주로 뭐 이렇게 빗질을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팩인데 오늘은 간단한 그 헤어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용실에 가면은 이 헤어 트리트먼트라든지 그걸 받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2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2시간 누워 있는 것도 아까운 것 같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헤어 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한 6, 7알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저는 머릿결과 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천연팩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이용해서 헤어팩을 한다든지 라어그거는 사실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중 대형마트에 파는 이런 헤어팩을 이용합니다 저제 엄마가 주로 쓰는 제품인데 어 좋아서 저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이 헤어팩에다가 제가 정말 애정하는 페이스 마스크도 에 쓰기도 하고 두피에도 쓰고 있는데 꿀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이뭐 헤어팩 만든다라고 하면 은두 개를 믹스하기 위해서 뭐 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 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바릅니다 따라오세요 머리에 씌우는 거는 이렇게 칼을 이용하거든요. 큰거 <웃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쓱쓱쓱쓱 자르면 됩니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랩을 쓰면은 뭐 감아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저는 이걸 쓰고 꿀을 바르고 나서 헤어팩을 바르고 랩을 씌워서 마무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말고 꺼내서 꿀을 덜어 꿀을 꿀을 덜어서 두피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Nope. 두피에다가 꼬을 살짝 발라주고 이 상태에서 헤어팩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어팩을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양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발라주면 됩니다. 발라주고 나면 은이 헤어팩이 들어있는 약간 좀 유화제 성분 때문에 머리가 금방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돌돌돌 말아줍니다. 두피에침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좀 열감을 줘야 되잖아요 열감을 줄때 저는 아까 전에 잘라놓은 음식팩? 클린팩? 왜요? <웃음> <돼요? 웃음> 미용실 온것 같죠? 그죠손 어, 씻고 올게요 네손을 씻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저는 20분 동안 방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타이머를 측정하도록 할게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이머 어디 있어? 스타트 10분뒤에 씻어내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 우선은 사실 사람들이 성분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남는 시간 동안 한번 이 헤어팩의 성분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이네 <웃음> 네, 제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비톨,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뭐 세틸 알콜, 스테알릴 알콜, 디메치콘, 모모모 메치라민. 대부분 다 약간 좀 보습감을 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컨디셔닝 제품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꿀추출물이 있어요. 꿀추출물이 있는데 너무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완전 많이 썼어요. 보셨죠? 그쵸? 나쁘지 않네요. 그쵸?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웃음> 왜 저런 줄 알았어 나쁜 성분이 그렇게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즐겨 듣는 노래가 있어요 세 e 리 있다.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브레이크 가지세요 나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어 불가능하겠지? 이 노래 한 다섯 번 들어야 20분 되겠는데? 20분이 지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샤워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지 몰랐는데 시간을 제고하려니까 너무 오래, 오래 걸렸어요 나는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할게요 머리를 감고 왔고 일반적으로 어 머리를 감고 나서 미용실에서 뭐예요 사실 뭐 헤어 에센스라든지 뭐 이런 걸 바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바디로션을 이용해요 제가 만든 제품이에요 토닥 사랑해 주세요 두피에 바르고 있어요 no. 두피가 아니고 모발에 모발 끝에다가 로션을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사실 이 바디 로션만큼 좋은 헤어 제품이 없어요. 우선 안전하기도 하고 피부에 닿았을 었때 저자극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헤어 에센스라든지 그런 제품을 따로 구비하실 필요 없이 몸에도 바른 다음에 그리고 머리에도 바르면 돼요. 전 같이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말리면 모발이 정말 매끈해져요. 머리카락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듣지 마세요. 아 머리 말리는데 100만 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머릿결을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보세요 내려가자 그쵸? 쉽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헤어팩 그리고 어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소개해 드린 거죠. 그렇죠? <웃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헤어를 좀더 윤기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